안녕하세요 아 날이 많이 더워졌죠 갑자기 습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오늘 밤중에 이렇게 날이 더워서 옥상에를 밤중에 올라왔어요 근데 네. 아, 물도 약간 마른 애들이 있네 고추가 근데도요 오늘 안 따면 큰일날 애들은 먼저 땄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아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고추를 이렇게 많이 따놨고 상추도 많이 따졌죠. 근데 상추를 아직 더 많이 따야 돼요. 지금 지금 안 따면 안될것 같아요. 보이시죠어이고 며칠 만에 좀 상추들이 막 크는 게 엄청나네요. 고추 좀 보세요, 고추. 주렁 주렁 또 주렁 주렁. 아이고 토마토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익을 것 같아요. 이렇게들 이렇게 음, 엄청 막 노리노리해진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보세요, 상추. 상추가 이래요. 그러니 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도 요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밤중에 물 한번 싹주고 다육이한테는 물줄수 없어서 상추들한테는... 물을 흠뻑 줬어요. 엄청 커요. 내 손바닥보다 더 크게 지금 상추들이 그렇게 생겼네요. 실파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이거 이거 실파예요. 실파. 놔두면 대파가 되고 여름에 이거 뜯어서 부침개도 해 먹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진짜 튼실텐실하죠 토마토. 우이고 이거 벌써 익어가네요. 토마토가 맨날 도둑고양이처럼 밤에만 올라오는 옥상 다육이들은 장마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좀 짬, 짬짬이 짬 올라오는데 어이구 상추들 상추하고 고추 따로 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이거는 방울도마토 좀긴것 같고 이거는 좀더 동글동글한 애들 같고 요거는 아무래도 흙 방울도마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실파, 실파, 실파들을 엄청 해놓고 그 며칠 사이에 이거 박하가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정말 잘 크네요, 얘는. 진짜 번식 끝내주는 애들인가 봅니다. 그, 그 며칠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이렇게 사랑초, 이렇게 많이 번식된 거 보면. 번식이 된 건지 키가 갑자기 커버린 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이거는 뭔줄 아시게요? 강모래를 제가 마사랑 섞으려고 이렇게 고운 모래를 진짜 강에서 아는 사람 집앞 강에서 가져왔지요. 올해 이 블루베리는 아무래도 열매를 안 열려 줄려나 봅니다. 꽃, 이물 잎만 너무 무성해요.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가 꽃도 안 피고 지금까지 꽃안 피는 거 보면 나무 지금 몸집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이래 가지고 있겠죠? 안 그러면 꽃을 피웠고 벌써 열매가 익어가는 철인데 계속 새순만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고, 밖에서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웃음> 정말 기특한 얘네들. 장미허브 이거 사라 아니 아니. 풍노초가 제가 처음에 밖에 내다 놓을 때는 아주 초록초록했는데 이거 보세요. 어. 입잎 색깔이 막 붉게 물들면서 엄청 탄탄해졌더라고 만져보니까 예쁘게들 잘 있어요. 진짜로 자꾸 이렇게 밤에만 찍을게 아니라 낮에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제라꽃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다음에는 낮에 와서 예쁜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오늘은 내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추와 토마토 따고 물주러 왔기 때문에 이 양식을 따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